잠시 뒤 한미정상회담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.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잔디광장에 나란히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나이트라인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